그렇지, 그렇지, 그럼 이수는 어떤 수일까? 그렇지. 여기다 써주세요. 그렇지. 그럼 여기 에 사이에 등호 있어? 없어? 이렇게 등호 있어야겠죠? 그럼 얘 풀어줘보세요. 자 그럼 어디에서 그럼 처음수는 어떻게 되시나요? 35 그렇지